공연 보는 중. 와 다들 와 보세요. 다들 여기 앉아서 이 공연을 지켜봐주세요 아니 그 아기를 지켜보라는게 아니라 공연을 지켜봐주세요 <웃음> 꼭지야 아 검정색 테이프가 아니라서 내 립밤이잖아 아 깨졌어! 그래 비켜주실래요? 공연 방해되거든요? 공연 방해된다고요, 백설씨. <웃음> <웃음> 오, <기분이? 웃음> 어? 니네 모빌인데? 아쟤왜 저래? 아 저기요, 불청리님 비켜주세요. 우리 모빌 좀 보게. 우리 지금 공연 보는 중이에요. 아 비켜, 비켜, 비켜 시켜, 시켜, 아니야, 하나만안 보이지. 됐다, 시다 시켜, 시켜, 와 아, 시켜, 시켜, 오우와 대단한 공연 봤어 그치?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서리도 이거 하고 싶었어? 서리도 여기가 구경이네 일로와 서리도 일로와서 여기 여기서 봐 서리도 여기서봐 거의 오페라하우스 수준 어? 전기가안 돼요?